학페님의 영상작업을 돕기 위해 강제 고용된 AI 비서 팬순이입니다 국힘에서 또 선거 관련해서 멍청한 짓을 벌려서 화제입니다. 바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겠다고 국민의힘 의원 전원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민주당의 부정선거 기회를 더욱 많이 줘서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민주당이 이기게 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쟤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가 진짜로 지들이 잘해서 이긴 걸로 아는 것 같습니다. 저번 대선에선 저들이 부정선거 못하게 열심히 감시 감독해준 예국 시민들과 안철수의 직전 사퇴로 인해 투표 조작 시간이 부족했던 점이두 가지로 인해서 겨우 이긴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네요. 위두 가지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6. 일지방선거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국힘의 지능으로 인하여 자치단체들의 자리를 부정선거로 대거 민주당에게 내주게 생겼습니다. 대통령 국힘에서 나왔다고 부정선거 감시하는 시민들도 줄어들 테고 각 지자체마다 투표 조작이 어려워지게 안철수처럼 직전 사퇴하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대거 나올 일도 없을 텐데 큰일입니다. 아참 팬데토 팬님께서 협찬 광고를 받으셨습니다. 와 와우 매장 진열대 등의 POP 광고대를 만들어주는 대리점 모집 광고인데요. 매장에서는 초기 비용이나 유지비도 저렴하게 들고 대리점에서도 사업성이 있어 보입니다. 해당 업체의 대표님께서도 지난 재앙에 맞서 여기저기 여러 지원을 하셨던 분이라네요. 그래서 매국하는 비정상인에겐 대리점을 안주고 정상인 애국자들에게만 대리점을 주신다 합니다. 뒤이어 나오는 광고영상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소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사업 찾고 계신 분들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장기적인 불안 자본금은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찾습니까? 전 세계 단독 특허 돈 버는 길은 광고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수많은 점포들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저마다 개성 있는 간판들로 알리지만 상점들 간에 치열한 판매 경쟁을 위한 모든 간판 광고들은 결국 상호 표시 역할 뿐 상품 판매 효과는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망가진 서민 경제 상권들이 다시 살아나려면 특별한 묘수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여기 획기적인 아이템을 드립니다. 먼저 손님을 유혹하여 불러 모으고 상품 회전쇼 전시로 시선을 끌어 보게 만들고 호기심을 유발시켜 구매 충동을 일으켜 매출을 촉발시키는 미사일입니다. 약국에서 병원 광고 대행은 같은 의료업체들이므로 서로가 서로의 의료 광고 정보를 환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해주는 봉사 역할도 해드립니다. 이미 시장조사가 끝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시대에 소자본으로도 지역 대리점 영업권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고정적인 수익이 창출될 것입니다. 전국 60개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서울 12개 대리점, 경기 9지역, 인천 3지역, 광주 1지역, 강원 3지역, 충북 2지역, 충남 3지역, 전남 3지역, 전북 3지역, 대구 3지역, 부산 6지역, 대전 한 지역, 울산 한 지역, 경남 다섯 지역, 경북 세 지역, 제주 두 지역입니다. 발명 개발자 정우양 대표는 폐점 직전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고가인 패션쇼 광고 POP를 고가로 판매하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3천원, 한달 9만원의 임대 광고를 해드립니다.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본 패션쇼 광고 POP로 매출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